네, 어 디지털 가젯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날로그 시계, 요즘 디지털 시계들이 많은데 디지털 시계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여기 보시면은 그뭐 17시 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숫자로 딱 나타나잖아요 그게 디지털 시계고 이렇게 시계가 아날로그 시계가 요즘에 어, 잘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 자바스크립트에서 구현이 가능하답니다 어떻게요? 바로 도형과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심지어 우리가 현재 날짜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 현재 날짜와 시간 대네 날짜가 아니고 시간과 분과 초를 가지고 계속해서 딱딱딱딱 딱딱딱 움직이면서 한 바퀴가 다 돌았을 때그 다음에 위치가 어 올라가는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선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 0부터 1일까지 이렇게 0, 1, 2, 3, 4, 5, 6, 7, 8, 9, 10, 11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각각의 그 반지름 구하면 원을 그릴 수 있죠. 그 원의 크기보다 작게 해가지고 어, 노스트로크로 해가지고 0123456789101로 안되면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하늘색 그림도 색깔을 바꿔볼 수가 있었죠. 나 사각형을 그리고 여기다가 현재 시간을 디지털로 알려주는 이 부분도 구현을 한번 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각의 중요한 거는 그... 우리 기존시간에 전에 수업을 좀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 지금 아날로그 시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별거 아니에요 문법을 빠르게, 빠르게 배워야지 이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법을 너무너무 오래 끌면 어... 그거 가지고 뭐 저기... 박사들 뭐냐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뭐 코딩을 만드는 사람 될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은 그냥 대략적으로 문법이 이렇구나 규칙만 따알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뭔가 스토리가 없고, 그 다음에 필 채우는 거 없어요. 하얀색. 그 다음에 여기서 날짜 오브젝트 객체지향 언어잖아요. 객체지향 언어기 때문에 날짜를 시분 초로 저장을 해놓고 현재 날짜를 여기.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텍스트로 보여줘 대신에 s라는 값을 보여주고 가로 x좌표가 10이고 y좌표가 헤이, 전제 h a t 에서 뭐 10정도 작은 정도로 h a t 에서 전제 여기 10 캔버스의 크기보다 10 작은 정도로 넣어줘 얘를 만약에 30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좀위해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내 맘대로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아날로그 클락은 xyr이라는 값을 가져오는데요 현재 이 원을 그릴 때는 x좌표와 y좌표 코디네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r은 레 a d i u s 요 반지름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해주면 뭐죠 원의 둘레죠? 근데 여기는 원의 둘레 를 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보면은 서클이라는 걸로 만들어주거든요 서클의 x y 좌표만 알려줘 반지름만 알려줘 그러면 은쫙 그려줍니다 근데 어떡해요? 스트로크는 0 스트로크 웨이트는 1아얘 두껍게 그려야지 4로 바꿔봤어다아좀더 예쁘네요 한 선생님은 조금 예쁜 걸 좋아해요 <웃음> 그래서 이렇게 아 예쁘다 그레이드 말고 개나리 봄 색깔 에이, 너무 눈부셔. Dark green. 여전 진짜 예쁘지? 나는 예쁜 걸 좋아한다고. 선생님의 손에서 예쁜 그 시계가 탄생했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 클락 넘버라는 또 펑션을 호출하네요 근데 R은 레디어스 u s 가 0.9 반지름 보다 쬐끔 90% 어 90% 정도 되는 길이로 만들래요 그러니까 0.1% 좀 띄우라는 얘기죠 레디어스 u 이렇게 숫자 1,2,3,4,5,7,8 넘버를 만들어주는 로직은 밑에 밑에 포문으로 1부터 12까지? 아 우리가 막이 뭐지? 아니 5분 저기 50 15로 하고 싶어요. 아 1234가 뭐예요? 50 15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50 15 20 50 15 20 25 30 35 40 45 56 55, 60. 이렇게도 만들 수있어 어떻게? 예. 네. 1 0을 일단 1 12 0 맞지? 1 0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씩 증가되는 게 아니고, 지금 텍스트에 있는 이 i 값을 더하기를 하면 되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1 곱하기 5를 하면 되겠죠. 봐봐요. 이렇게 아 근데 이상하다. 0은 6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0일 때는 60으로 바꿔주면 되지. 6 0이면 몇을 곱해야 되죠? 5를 10으로 곱하면 되죠. 12. 10으로 할까요? 이걸 이상해요. 여기 보면은 0은 컴페어를 어, 그래도 이상한데? 이렇게 J일 때랑 J로 바꿔주고, 제 0일 때는 J로 바꿔서 60을 보여주고, 그게 아닐 때는, 어, 5 0급해지게할수 있겠죠. 자, 우리가 시계를 표시를 했어요. 이제 저기 10분 초 이거 디스플레이 핸, 클락 핸들을 만들어야죠. 핸들, 핸들. 그래서 파라미터는 내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여기다가 X, Y, R을 넣어주거나,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디스플레이 클락 핸드로 가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클락 핸드는 여기 있네요. v max internal, x internal 그리고 xy size w i d t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스트로크는 일단 0. 그다음에 angle a n g l e map이라는 걸로 사용해가지고 v 0 max internal interval. 0, 30 오, 오늘 처음으로 배우는 디폴트 펑션 바로 맵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 자 맵을 공부를 해볼게요. 어 맵이 안나오네요 일단은 맵이라는 거는 자 여기 보면은 어 맵이라는 거에 파라미터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코딩에서는 항상 그 펑션 라이브러리라는 거가 있거든요 시스템 펑션 에 대한 매개변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놔요 이렇게 다큐먼트가 있어요 참고서 이거 좋네 mdn.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current value, 현재 처리할 요소와 index. 처리할 요소가 뭐야? 그냥, 현재 값이야. 현재 값. 그다음에 인덱스는 현재 그 다음에 index는 현재 요소, 주소 위치. 그리고 그 다음에 호출할 어레이, 배열. 그다음에 옵셔널이에요. 옵셔널이에요. 그다음에 array, 배열. 그 다음에 optional이에요. 다 optional이에요. index랑 array는 optional. 그 다음에 this argument는 콜백할 때 디스로 사용되는 값 그럼 이게 뭐냐 자 예제 어, 배열에 들어있는 숫자들의 제곱근을 구하여 배열에 이렇게 어 짜잔 짜잔 1 들어있어요 1그 다음에 4가 들어있습니다 아이고 4그 다음에 이렇게 9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1, 4, 9에 대해서 루트에다가 뭔가를 맵으로 값을 넣어주잖아요. 근데 이 매스 스쿼트가 바로 제곱근이에요. 1의 제곱, 4의 제곱, 9의 제곱을 루트에다가 넣어서 새로운 배열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는 그러니까 루트는 그대로 1, 2, 3이 되고요. 넘버는, 그대로 1, 4, 9가 되는 거예요. 그 제곱근이 넘버에 지금 적용이 된 거지 아, 제곱이 적용이 된게 아니고 루트에 적용이 된 거죠. 이게 제곱근이니까 제곱근이 들어있는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 2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된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그한번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맵을 이렇게 재구성하는 거예요. 인자를 받는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를 재구성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맵이라는 값에서 v0, maxinterval, 그 다음에 0, 360이라는 외계 변수를 던졌어요. 그러면은, 앵글이 마이너스 90. 이게 증감 연산자죠? 앵글 기존 값에서 마이너스 90을 계속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그 로테이션을 주는거죠 시스템이 로테이션을 두면서 현재 V값 그러니까 지금 디스플레이 클락 핸들 을 했을 때 현재 초에 대한 값이 있을거 아니에요. 거기서 60을 던졌단 말이에요. 이제 초만 볼게요. 초 60을 던졌고 그 다음에 XY 반지름에 90그 다음에 1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복사해볼게요. 자 초를 구할 때는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은 V가 일단 세컨즈고 맥스 인터벌이 60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간격은 60그 다음에 XY값 그 다음에 XY는 여기 고정값이죠 사이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또어떻게해요 선을 라인을 그려주겠죠 그리고 웨이트는 1 정도 두께로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어 일단 앵글이 지금 현재 모든 맵핑맵 정보를 어레이로 가지고 있어요. v값 0, 맥스 인터벌. 그러면 은 얘가 맥스 인터벌이 될 때까지 앵글이 계속해서 어 90, 90, 90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x2값에다가 x 플러스 사이즈 곱하기 코사인 앵글을 구해서 x2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라인을 계속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어, 나선좀더더 더 두껍게 시간을 좀더 그리고 싶어. 그러면은 스트로크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 너무 두껍워 이렇게요! 하고 그다음에 어 색깔이 색깔이 뭔가 좀아나 검은색 싫은데 이러면은 밑에 내려가서 이 색깔을 0이 아니라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겠죠. RGB를 넣어가지고 색깔을 예쁘게 만들 수가 있겠죠. 나만의 시계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시계를 한번 만들어보는 거를 한번 해보면 창의력도 늘어나고 내가 원하는 거를 디자인해서 만들어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